여기는 음, 경기도 안산에 있는 j 일 c c 파3장이에요. 여기는 어떤지 있 한번 여기 같이 들어보실게요. 출발. 자, 1번 홀은 99m예요. 거의 9m네. 일단 티박스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코스는 이렇게 좌측에 벙커가 하나 있고 경사도 조금씩은 다 있네요. 딱저핀 쪽에 나무가 딱 있네. 정규홀에 있는 곳이라서 좀 관리가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직 1번월이라서 조금 곳곳에 디봇이 좀 많이 보이긴 하네요 여기는 페어웨이는 좀 넓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린도 관리가 좀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여긴 지금 꽃잎이 조금 흩날려서 그렇지 그린 관리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린 뒤쪽으로 이렇게 벙커가또 하나 있었네 아, 이번 홀 꽃잎이 엄청 많이 떨어졌네 팝콘을 뿌려 놓은 것 같은데 <웃음> 이번 홀은 95m 홀은 살짝 내리막이네요 음, 여기도 페어웨이 되게 넓고요 그린도 되게 넓네요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연습장이 보이는데 전장이 250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연습장이 좀 특이한 거 찾으셨나요? 천연잔디예요. 너무 괜찮다. 전장도 긴데 천연잔디야. 대박. 어, 확실히 이 정규월에 속한 이런 확스리 연습장이어서 그런지 일단 깔끔한 느낌이 상당히 들어요. 2번 홀은 경사도 이렇게 다양하게 좀 있어서 트러블샷 연습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홀 그린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진짜. 그린도 넓고 되게 관리가 잘돼 있어요. 자, 다음은 3번 홀. 여기는 그리고 그린이 다, 경사가 다 있어서 그린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퍼팅 연습도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괜찮은 것같아 3번 홀 거리는 73m 그리고 일단 티박스 한번 보실래요? 진짜 내 홀이 다 이렇게 티박스가 크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도 티박스가 좀 높은 데 위치해 있어서 살짝 내리막이에요 어, 그린 우측에 벙커가 하나 있고 그린도 경사가 되게 심해 보여요 그 거리는 좀 짧은데 언듈레이션이 좀 전체적으로 좀 있는 그런 코스예요. 3번월 그린도 되게 넓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그린 관리는 진짜 잘 해놓으신 것 같아. 4번을 4번으은는 81m 무는 이렇게 그린 좌측으로 벙커가 또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역시 태평양이에요 여기도 언더레이션이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잔디가 좀 듬성듬성 사이드는 없는데도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페어의 중간은 그래도 괜찮아요, 컨디션이 자, 이번 월5번월거리는 62m네요 62m고, 마찬가지로 티박스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있네요 티박스 앞쪽에 디봇이 좀 있는데 어, 점수 칠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린 우측으로 벙커도 하나 있고요 조경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목소리> 어 여기는 티박스 운영을 안아나다자 어, 여기 되게 넓어요 그리고 게 있습니다. 6번홀은 또 특히나 좀 관리가 좀더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7번홀은 7 6 m 에예요 어... 여기는 이렇게 프로님들이 레슨을 이렇게 하시러 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리가 좀잘 되어 있다 보니까 경사는 매 홀마다 있어요. 그리고 어, 조경도 되게 잘돼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그린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린 좌측으로 어, 벙커가 하나 있습니다 그린 상태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일단 여기는 어, 기대 쪽이 언덕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오르막 버팅을 해야 될것 같아요 8 99m 어 여기는 해저도 진짜 예쁘다 오 이거 썸네일 가이야 되게 파란 호수 해저들을 지나서 어 그린이 건너편에 있습니다 단풍나무가 너무 예쁜데 여기 해저도 수심 3m예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음, 조경도 너무 예쁘고, 컨디션도 괜찮고, 8번 홀 그린 상태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보이시죠? 너무 좋아요. 자, 드디어 마홀 여기는 거리가 긴 홀들이 있고 막한건 아닌데, 관리가 전체적으로 좀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장은 100m 있는데 관리가 좀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9번 홀은 72m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짧은 브프로치 거리에 홀입니다 어, 여기는 좀 따로 홀에 비해 좀 만만해요 어, 페어이 상당히 또 넓고요 그린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린 주변에 경사가 좀 있어서 어, 참 재밌는 코스예요 그린이 다 평지로 보여도 절대 평지가 아니에요 가보면 그래서 더 약간 재밌는 그런 파스리 장인 것 같아요 저의 전체적인 이 제1cc 파스리의총 리뷰는 어, 가격면에 있어서 절대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인홀에 여기는 25,000원이거든요 음, 가성비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어, 페어웨이 이런 전체적인 컨디션이 좀 좋고 그림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있다는 거 그래서 연습하기가 괜찮다는 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